I'm always worried to stay too long But what's on your mind tonight?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차를 갈게 이쪽에 보니까 차를 벨 싣고 이동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네. 나중에 저희 오면 저희 차도 싣고 이동할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럼요 대신에 좀 단점이 좀 있어요 지금은 조금 비숙이니까 그런데 여객선은 사람은 예약이 되잖아요 차는 예약이 안 돼요 아침에 와서 줄을 서셔야 되는데 승선할수 있는 대수가 38대인가 그래요 그 대수가 넘어가면 줄서 있는 차에서 끊어요 집에 가셔야 돼요 성수기 때막 여름 휴가철에는 새벽에 와서 줄 서고 전날 와서 주무시고 막 이래요 그럼 차를 안 가지고 들어가시는 게 상당히 불편하수 있어요 차를 실고 들어가는 배는 편도두시간씩 걸려요 사람만 들어가시면 회속소는 50분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회속소는 하루에 두번 있고 초 m g 은 하루에 한번 g 고 to t h 하 s t 그 u s e n to go t u e 다음주, 아 이번주! 이번주 일요일이 천일이에요 오늘이 며칠인지 잘 모르겠어요 <웃음> 아머 남자친구도 똑같이 대답했을텐데 지금 3년 정도 됐고 동거한지도 3년 정도 됐어요 어, 일단은 고이순 오빠랑 저랑 천일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기념으로 남기기도 쉽고 레이 차박이 막조명이라 하면 엄청 이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쁜 장소에서 이쁘게 추억을 남기고 싶어가지고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둘이 차박에 대한 로망이 좀 가득해요. 근데 이제 신청 공고가 올라와서 그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도 서해쪽 안 가본 이유가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멀리 좀 남해, 경상남도 막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되게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배를 타고 이쁜 에메랄드빛 성을 본다는 게 너무나도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Is 차를 a mistake, 요 앞에 나 my heart break? o 관 will you love when I say, What if I told you took my b r e a t 시간 맞춰서 박에 가는 일로 고내다 드릴 거고요. 아 들어가시죠. 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요 계약서 한번 작성할게요 네 운전면허증 혹시 갖고 계세요? 네 아, 계약서는 문자로 전송되셨어요 아 네. 어허 예. 바로 문자로 음. 보시면은 주요 관광지를 나와있어요 국적 아, 군도에서 가장 큰 섬이라서 음... 이 도로를 다 도시려고 그러면 대략 1시간 정도 소요가 돼요 어... 들리고 보하고 뭐 그러면 이제 반나절 정도 걸릴 음... 거 아니에요 차 없이는 다니기 힘들어요 되게다 산길이라서 음... 음... 아 이게 의자예요? 아, 우와, 대박! 이건 뭐예요? 이건 전석 아, 전석 네. 오. 이거는 오. 여기다 실으시면 되시고요. 분위기 상관이 다없야될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좋은 이행예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지금 렌트카를 빌려서 하나로 마트로 가려고 합니다. 아, 나 일단은 차박이니까 약간 좀 느낌 있게 먹고 싶거든. 지금 여기 옆에 보면 은 이렇게 조명이 다 달려있어가지고 기여이 의장구 이게 밤이 키면 은 엄청 이쁘다고요 우리가 막 천일동안 사귀면서 이렇게 막 조명 달고 이쁘게 잔 적이 사실 단한 번도 없지 않아? 맞아 그냥 차에서 시트만 눕혀가지고 맞아. 잠깐 쉬고 이런 적은 많았는데 캠핑카를 이렇게 빌려가지고 <웃음> 차박한 적은 한 번도 없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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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이거 너무 잘 나왔다. 그렇지 잘 나왔지. 오히려 너무 유명한데 가면은 약간 사람이 치여지고딱 아는 사람들만 아는 그런 그런 코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리고 여기가 유명하지 않아서 그렇지 약간 웨딩 사진 같은 거 찍기에도 어, 너무 맞아. 예쁠 것 같아요. 멋있었어요 진짜 짱이에요 짱짱 왜냐면 모래가 아니고 이게 맞아. 껍질? 조개 껍질? 굴 껍질 어, 굴 껍질로 되어있는 다막 그렇게 돼있어가지고 신발에 모래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이렇게 약간 과자 껍질 받는 그 바사삭 바사삭 이렇게 약간 받는 느낌도 너무 좋고 가면서 바다가 너무 예뻐가지고 완전 약간 바다에 빠진 것 같아요 그 여자들은 다 아시겠지만 왜 바다 이런 데 갔다 오면은 머리 막 축축 젖고 막 그러잖아요 음, 여기는 맞다. 그런 것도 없고 냄새도 원래 비릿한 냄새가 나야 되는데 맞아, 서해안인 거치고 어. 비린내가 전혀 안 나가지고 맞아요. 되게 쾌적하게 잘 다녀온 거 같아 되게 너무 진짜 짜인 거 같아요 진짜 그럼 어딘 부터 차이겠죠 아. 되게 빨리 되네 어 됐다. 어 됐다. 뒤에 딱 하나 두고 두 명. 네! 네. <웃음> 이거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싱크대예요. 네. 아. 오. 앞에 보시면 저기 물통 있잖아요. 네. 저 물통에 네. 아 네. 여가 공간이 원체 없어서 이 안에다 물통을 매립해 놓으면 물을 보충하시기가 힘들어요. 근데 네. 덕쪽도는 공중화장실들이 상당히 잘돼 있어서 두개 들고 가셔서. 화장실에서 물 떠다가 여기다 내려놓고 이걸 여시면 <웃음> 물을 끌어다 쓰는 거구나 그렇죠 얘를 아 이렇게 꽂아서 저물통 밑에 놓으면 누르시면 펌프가 작동되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뭐 간단하게 손 씻거나 야채 씻거나 그러실 때 사용하시면 되고 대박이다 핸드폰 충전하시고 해야 되잖아요 네 메인 전원을 켜시면 은 전체 전기가 들어와요 뒤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오. 잠깐만 핸드폰 충전하시거나 그럴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죠. 오. 오, 오 생각보다 넓은데? 는데 근데 진짜 진짜 넉넉하다. 음. 진짜 편해 보여. 옆에 다쳐고누 같아. 햇빛 가리고도 잘수 처음으로 여행 가는 게 처음이어 가지고 걱정도 많이 되고 또 되게 척박한 환경일까봐 재미없을까봐 걱정했는데 되게 뜻깊은 경험이었고 처음 보는 신기한 것들도 많았고 제가 자차가 있어서 혜이랑 이제 전국 여행을 엄청 많이 다녔는데 항상 어 새로운, 새로운 곳 그런 해프닝을 찾아서 매번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매번 좀 뻔한 그런 환경도 많았고, 어, 따분한 일도 많았는데, 오늘은 되게 모세의 기적, 그곳을 포함해서 되게 진짜 신기한 경험이 많았어요. 그 오빠랑 저랑 사귄지 거의 지금 천일이잖아요. 근데 오래된 커플들은 다들 아실 텐데 사실 초반에도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저희가 전국에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막 팔도를 차타 막 여행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사귄 횟수가 조금 오래 되면은 하는 게 없어요. 진 진짜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뭐 할래 하면은. 서로 대답 못해 왜냐면은 하 하고 싶은 게 딱히 없거든요 이미 모든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 덕적도를 오게 되면서 너무 새로운 데이트였고 다시 연애 초반대로 약간 돌아가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